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서운함이 생겼을 때이 서운함을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 말은 요내 상대방과 헤어질 마음이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이 사람하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했다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서 발생하는 걸 텐데요 하자니 싸울 것 같고요 안 하자니 내 안에서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서운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영상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 방법 하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내 서운함을 표현할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싶은데 조심스럽다면 이번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때요이 서운함을 표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미 내 기분이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요 티를 안 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요그 감정이 들은 상태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때내 상대방은 요내 말에서 요 비난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서운함을 표현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걸 결국 내가 소화할 상태가 안 된다면요 내가 노력을 해보려고 는 하지만 생각보다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까지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럼 내가 선택한 것은 요 결국엔 서운함을 표현하겠다라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내가 서운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역시 전제는 동일해요 내가 서운한 말을 했을 때내 상대방 입장은 요 자기는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자기를 변명하기가 급급할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입장에서는요 내가 지금 이미 느낀 대로 그 사람의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리고요 오히려 내가 서운함을 얘기해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건데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대하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라 오히려 나를 지적하는 그런 기분이 들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위로를 받고 싶어서 한 건데 그 사람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가 공격을 받거나 못난 모습을 보였다고 라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자기도 의도치 않게 요 변명을 하는 것처럼 나한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것은 위로인데 위로가 아니라 변명을 듣고 있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내 느낌이 들수 있다는 라걸 전제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연인 사이에서는 요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요그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요 그 서운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해소까지 하려는 것들이 그것을 동시에 느끼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요 상대방에게 서운한 말을 했을 때 나는 그 서운한 말 뒤에 내가 기대하는 입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공감을 해주고요 미안하다고 말해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노력을 나한테 알려왔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리고 나도 그동안 이것을 말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낸 만큼 이 고민이 요 오늘 이후로는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라 그런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 기대 때문에 오늘 이 말을 꺼내는 동시에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라 기대도 갖게 되는 걸 거고요 근데 앞에서 말했던 전제처럼요 그 사람은요 내가 일단 서운하다는 말을 했을 때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어떤 서운한 감정이 들어서 내가 위축되고 스트레스 받는 기분이 자꾸 들것 같아서 원래 내가 하려던 것처럼요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내 서운한 감정을 전달을 했다면요 그 자체까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서운한 이야기를 꺼낸 순간에 그것이 그 순간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조금 참아보자는 거죠 일단 내 상대방은요 내가 서운한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일단은 자기 변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 더 서운해지거나 서글퍼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그 사람을 설득해 보려고 나는 또 다른 주장을 펼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이 지금 내 마음을 알면 이렇게 대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꾸 이 사람한테 내 입장을 설명하게 될 거고요 그런 설명들이 결국은 서운함의 표현의 연속이다 보니까 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꾸 공격받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변명을 하다 보니까요. 이미 그 사람은요. 내가 이 서운함을 왜 이야기하는지조차를 생각해 볼 틈도 갖지 못하게 돼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서운했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요. 내 상대방이요. 아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할게요. 그때 나도요. 아 그랬구나. 나는 그런 줄 알았지.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네. 아무튼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의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요 내 머릿속에는요 내가 자꾸 이렇게 맞춰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모르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들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이야기했는지 모를 거야 하는 그런 의심이요 그게 당연히 들수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그걸 모른다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간다면요 결국 어쨌든 우리는 헤어지게 될 거예요 내가 그만둘 거니까요 또그 사람이 요 그것을 알려고 들어주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상태라면요 결국 내가 계속 뭔가를 이해하게 해도 변화가 없는 상태가 지속될 거니까 내가 자꾸 뭔가를 강요하고 요구해서 바랄수록 격한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에 또 우리는 헤어지게 되겠죠 어쩌면 그때는요 내가 서운한 감정들을 마구 뿜어낸다고 상대방한테 밀려날 가능성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내가 어떤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때 그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요 내 상대방이 그런 변명을 해올 때아 그랬구나라고 일단은 한번 쉬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을 때 그럼 일단 나는요 내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참고 있어야 된다라는 가정을 안 해도 되는 일단은 말을 했으니까 내 속은 좀 시원할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이후에 상대방도요 내가 말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요 내 생각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는 됐죠 그러니까 나도 일단 내 감정을 차곡차곡 불편하게 만들어 가면서 어느 순간 터뜨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선 벗어난 거고요 그 사람도요 그날 그 순간에 나한테 어떤 반응을 제대로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내가 했던 말들을 곱씹어는 볼 거라고요 그런 게 서운했을 수도 있겠구나 서운해서 말했구나 내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요 나는 지금 그 사람에게 요 그가 자발적으로 뭔가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거고요 또그 사람도 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기 행동을 해올 수가 있어야 나에게 억압받고 있다라든가 맞춰주고 있다는 라 생각을 덜할수 있겠죠 또 나도 요그 사람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와야 내가 이 사람을 억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구나 내가 뭐라고 하니까 피할 수 없어서 강제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안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도 강압을 해서 느끼는 감정을 진심이라고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그가 자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와야 진짜 내 마음에 그 서운함이 사그라들 수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생각을 해봐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볼까요? 나도 내 상대방과 연애를 하다 보면 요내 상대방이 가끔 나한테 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서운했어 라고 말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도요, 그 사람한테, 아, 그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, 라고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.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, 네가 뭔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, 라는 식으로요. 근데 만약에요, 그렇게 내가 말했을 때, 그 사람이요, 아, 진짜 너는 내 마음 몰라준다, 너무 답답해,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요, 나 역시요,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, 내 입장이 이상하게 몰리는 것 같아서, 자꾸 내 감정도 격해지게 되겠죠. 근데 만약에요, 내가 그런 변명을 했는데, 내 상대방이요. 아, 그랬구나. 내가 그런 부분이 좀 신경쓰여서 얘기했는데, 아무튼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다면요. 여러분들은요, 그렇게 말해준 내 상대방이요. 생각이 짧고 내 말을 잘 듣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? 내가 말을 잘하니까 이 녀석이 자기가 할 말이 없어서 꼬리를 감추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아니면, 살짝 물러서 주는 그 사람의 그 모습에 약간은 더 멋있어 보이고 생각이 깊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또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요 나는 정말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까맣게 잊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신경이 쓰일까요 그 사람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나도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서 신경을 써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서운함의 표현은 정작 나쁜 것은 아닐 거예요. 꼭 필요한 걸 수도 있겠죠. 그 서운함의 표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잘 알아가게 되는 걸 거고요. 서운함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는 내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또 고마움을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될 거고요. 그런데 우리는 요 조금 조급해지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진짜 생각해보고 진짜로 노력해 줄 기회를 잘 주고 있지 않는 걸 수도 있겠죠. 내 서운함을 풀기 위해서 말한 그 순간에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자꾸 내 입장만 고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또 싸움이 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나니까요 난그 싸움이 두려우니까 이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또그 마음속에는 자꾸 쌓여가고 터져가는 내 힘든 마음들을 상대방에게 말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계신걸 수도 있겠죠 많은 연인들이요 사귈 때는 잘 모르다가 헤어지고 나서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은 나하고 헤어지려고 했는지 자꾸 돌아보게 돼요 근데 그렇게 돌아보다 보면요 내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말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 마음에흑폭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헤어지고 나서 당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잠깐 멈춰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 상대방이 내가 말했던 그 서운함을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해 볼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요 노력해 올수 있는 기회도 줘보자고요 또 나도요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서운할 법한 것을 이야기한 건지 나도 그 사람의 변명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나를 한번 더 판단해 볼 기회도 가져보면 좋겠죠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정작 돌아서서요 그 대화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말했던 것을 생각해 볼까?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요 내가 자기 생각을 한번 들여다 볼까를 생각해 볼 거라고요 근데요 나는 그 사람이 말했던 걸참 많이 생각해 보잖아요 내 상대방도요 내가 말했던 거를 많이 생각해 볼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생각을 해보고 느끼고 나서 자기 진심으로 해오는 행동들이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모습이겠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요 문제를 더 키워가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요 문제를 키우기 위해서 시도했던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조금 서툴다 보니까 원치 않게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걸 막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어야 내 무기가 될수 있고요 그래야 실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서운한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할것 같다면요 일단은 전달을 하는 데만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달 이후에 그 사람의 변명까지 들어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 해결하려는 그 불편함이 사라지기를 너무 한 번에 욕심내지 마시라는 거죠 물론 그 순간에 내 상대가 알아서 착착 미안하다 몰랐다 라고 표현해 을 준다면 너무 좋겠지만요 그럼에도 그렇게 내 상대가 맞춰주고 알아와 준다면요 분명히 내 상대가 나한테 좋은 사람이고 나를 많이 위해 준다는 건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요 그 사람은 나에게 억압받고 있다는 기분이나 맞춰줘서 지쳐간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위협감 부담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순간에 너무 빠르게 욕심을 내지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? 서운함을 전달해 보셨다면 그 사람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 주시고요. 거기까지만요. 그리고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해오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. 그러면서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노력을 하는 것 같다면요. 고맙다고 응원해줘보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연인 사이에 필요하지 않을까요? 분명히 그 사람도요. 내 말에 신경 쓸 사람이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신경 안 쓰면 어떡하냐고요?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. 어떻게 될 거예요.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점점 놓아지게 될 거니까요. 근데 그때 그 사람 날 잡으면 어떡하냐고요? 그때는 요 내가 했던 말들 그 사람이 곱씹어보면서 자기를 바꾸려는 노력을 시도하겠죠.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결정할 게 아니고요. 내 마음이 다시 어떤 결정이 내려지도록 그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행동해 오겠죠. 이제 그건 그 사람의 몫이니까요. 나는 그때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을 받아줄지 말아줄지를 고민하는 입장이 되는 거겠죠. 못된 마음으로 내 상대방을 대하자는 게 아니라요.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좋은 마음들이 잘 이어가 보기 위해서 나도 서운함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도 내 상대방이 안 바꾼다고 라 확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. 내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맞춰줄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우리 서로가 맞춰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그렇게 어떤 방법을 찾는 순간에 우리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가는 중일 수도 있겠죠 내 마음의 불편함도 해소하고요 우리 연애도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좋은 방법들을 조금 고민해 보면서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